이제 거의 뭐 끝까지 다 왔습니다. 그죠? <웃음> 조금 잘지셨어요 어, 어쨌든 음, 이게 이제 어, 생각보다 화면을 어, 캡처해서 넣고 캡처해서 넣고 이렇게 하는 반복 작업도 많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어, 내가 정확하게 고객들한테 좋은 자료를 보디할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더 더 이쪽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음, 공부하시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IT가 약하신 분들은 좀 이런 파워포인트가 약해서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어, 파워포인트도 잘 하시는 분은 계속 복사해서 반복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반복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은 그래도 아, 이런 데서 이런 자료를 가져올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 익힐 수 있다라는 것좀 도움이 됐을것 같고 솔직히 마, 마지막에 요 투자평가 부분에서 앞쪽에 하나가 더 먹어야 되는 이게 수익률 분석에 하나 들어줘야 가 되는 그 수익률 분석이 하나 들어줘야 되는데 보통 또 이건 또 엑셀을 가지고 또 엑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쪽에다 넣어줘야지 아 여기서 내가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벌수 있기는 부분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맞겠죠. 근데 뭐그 단계 수익률 분석하는 엑셀 단계까지 만들기까지는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파워포인트 하나만 해도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란 말이죠. 근데 또 엑셀까지 또 들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너무 좀 힘들어서 제가 수익률 분석 부분을 뺐는데 어, 결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거기, 내가 특정한 상가들이나 품종을 하려 그러면, 분석 부분까지도 마무리가 되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서, 엑셀로 이런 수익률 자료나 기본 양식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 살짝 잘 만들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씩 탁탁탁 넣어주시면, 분명히 더 좋은 자료가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김유수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자기 이름 하 넣어주면 되겠죠? 010 9030 0157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아니 제 번호니까 네 그렇게 하고 뭐 뚜루루루 제 메일 주소 네.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네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활용 연구소 잘돼 있네 이 양식이요 네. 음 어쨌든 자 이렇게 맨, 맨 마지막까지 링크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원래는 다행히 이 자료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자동 부여가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문제 없는데 혹시 이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을 선택하신 분들은 페이지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삽입에 가시면, 삽입에 가시면, 우측 끝에 이게 슬라이드 번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하면, 체크하면, 이렇게 해서 어디다가 번호를 입력할지 여부에 대해서 어 체크를 하시, 미리 체크를 하게 되면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요 어 적용을 시키게 되면 슬라이드 번호 여기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여기 안 나오게 적용된 것 같은데 아마 양식에서 그렇게 적용이 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양식에서 한번 제가 적용 시켜 볼게. 그러면요 이거 말고 새 파일에 들어가서. 네. 뭐 이런 양식을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해보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삽입에 가서 슬라이드 번호 들어가서요. 슬라이드 번호 체크 보이죠? 체크하시고 모두 적용 누르시면 이렇게 우측 하단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각각 페이지가 이제 부여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부여하는데 부여를 하다 보게 되니까 좀더 번호가 크게 눈에 잘 얘처럼 이 녀석처럼 그죠 이 녀석처럼 요렇게 부여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슬라이드 쇼 보이시나요 그 옆에 보시면 보기 보이죠 보기 보기 가면 슬라이드 마스터 유인물마스터 노트마스터 라는 게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슬라이드 노트마스터를 들어가신 다음에 음, 여기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면 우측에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뭐가 돼 있어요 이 이 샵처럼 생긴 버튼 보이나요, 여러분? 샵처럼 생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여기 보, 보기 메뉴에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금 보이는 제, 마스터 제목 편집 스타일이라 나오는데 얘를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보면 우측에 이렇게 샵처럼 생긴 버튼 보이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저기, 저기 뭡니까? 저 페이지 번호에요, 페이지 번호. 그럼 이거를 내가 이쪽으로 조금 더 옮기고, 끄머리로 옮기고요. 이해 되시나 여러분? 옮기고, 여기다가 어 여기 똑같이 우리 메뉴 편집이 돼요. 똑같이 메뉴 편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홈 버튼 눌러가지고요. 사각형 하나 집어넣는 게 좋겠죠. 아까처럼 그렇게 나와있어요. 사각형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색깔을 좀 진하게 넣어야 되겠네요 진한 색깔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이거를 맨 뒤로 보내기 죠 여러분 아시죠? 맨 뒤로 보내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 글자 좀 키우고 색깔을 흰색깔로 이렇게 잘 보이겠네요. 그죠? 좀 굵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페이지 번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태에제 슬라이드 마스터 가서, 다시 이제 닫기 보이세요? 이거 누르고 나가면, 요렇게 지금 적용된 걸볼수 있습니다. 약간 우측으로 쏠렸네요? 예, 네, 우측으로 쏠렸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좀당겨야 되겠네요? 보기 가서, 왜? 우측으로 쏠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 네, 이게 페이지 수가 좀 늘어나면, 아무래도, 그죠? 예, 페이지 수가 좀 늘어나면, 아무래도, 거기, 한쪽으로, 저기, 저기, 그러니까 그 뒤쪽이 좀 잘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면, 예, 네, 되겠네요. 정렬이 이렇게 돼서 그래요. 네. 오른쪽 정렬로 좀 맞춰져 있어요. 네. 오른쪽 정렬로 맞춰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른쪽 정렬로 맞춰져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좀 크게 해야지, 그죠? 이게 숫자가 많이 들어갔을 때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배우신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페이지 번호. 네. 깔끔하죠? 페이지 번호. 자,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부여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보여야 될 거. 아래쪽에 이제 빨간색 라인이 들어갔죠. 나는 깔끔하게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어, 이게 이쪽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지금 제목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좀 심플하더라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보기 메뉴 가서요.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가서, 음, 얘는이 요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요. 약간 디자인을 요렇게 좀 감미해서, 요렇게 좀 넣어서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넣어서, 색상을, 어, 도형 색상을 푸른색 계열로 해가지고, 얘를 맨들로 보내기 해서, 요렇게 넣었으면 하는 게제 생각,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음, 요걸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이렇게 좀 내리고, 하나는 조금 복사를 하나, 잠깐만요. 네. 요거를 복사를 하나 더 해가지고요. 조금 얇게 만들어서 이번에는 색깔을 좀 붉은색 계열로 바꿔서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색깔 제목 색상들은 조금 텍스트 색깔들은 흰색 계열로 좀잘 보이게 이렇게 한번 했으면 마스터 보기 다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하면 하면 전체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나와요. 어, 색깔은 바로 적용이 안 돼요. 새로 쓰는 것들부터 적용이 되네요. 처음부터 할거 그랬네요. 새로 쓰는 것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 놓으면 좀 깔끔하지 않나요? 훨씬 더더요 그리고 요 색깔은 흰색 계열로 좀 가져오죠. 그리고 앞에 앞에 약간 좀 음, 디자인적인 측면들을 좀 넣어 주는 게 제가 봐서는 좀더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쁘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좀 저는 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게 좀 디자인을 넣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저처럼 이제 디자인들 이런 아이템들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은데 그런 경우에 없는 경우에 삽입 보이세요. 삽입? 응, 삽입에 가서 여기 보면 은 온라인 그림 또는 최신형 버전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최신형 버전의 파워포인트를 쓰시는 분들은 그림 안에 온라인 그림과 내 pc 그림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그림 온라인 그림두개따로 떨어져 있는 다, 따로 떨어져 나눠져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림은 실제 내 pc 에 있는 걸 불러오는 거고요. 온라인 그림은 인터넷 상에 있는 걸 불러오는 거니까, 온라인 상에 있는 그림 중에서, 음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하나 좀 불러볼게요, 그러면. 아니면, 부동산 쪽 아이콘. 집좀 아이콘, 집, 집, 집, 집. 하우스, 집. 아니면, 음 집도 좀 그런가요? 집도 좀 그러면, 음 어떤 게좀괜찮은 아이콘이 있을까요? 아이콘. 아이콘으로 해볼까요, 그냥? 이쁜 아이콘들이 많은데, 그죠? 음. 일단은 저작권이 자쓸수 어. 있는 아이콘 중에서 좀 괜찮은 아이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좀 이쁜 아이콘으로 좀 들어가서 아, 로고 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본인들 로고가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 어떤 우리 대한민국 국기 좀 넣을까요? <웃음> 굳기를 <웃음> 하죠, 뭐. 좋네. 대한민국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간격 좀 조정하고요. 필요없는 부분들, 네. 아이고. 필요없는 부분 조금 조정할게요. 조정 좀 해서, 사이즈 좀 봐주고, 네. 이거를 요렇게 조정해서, 요렇게 다 하나 딱 넣어주면은, 완전 대한민국이네요 그렇 이렇게 이미지도 한번 좀 깔끔하게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지까지 깔끔하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제목이 들어가는 거 하고 그죠 훨씬 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죠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네, 붙여넣기 하고 좀더 오른쪽으로 좀땡겨 처음부터 원래 이렇게 하시는 참 좋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은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할게요 네. 네, 그래서 하, 처음에 디자인을 좀 제대로 좀잘 정하고 하면 그 다음부터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굉장히 깔끔해지고 좋아져요 근데 음. 처음에 디자인을 못하게 되면 이렇게 두번 세번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꼭 유념해 주시고요 유념해 주시고 지금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완성작, 완성된 완성 깔끔한 작품들을 봐야 되니까 작품들을 봐야 되니까 이대로 한번 가볼게 요 제가요 네. 그래서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하고 이제 여기는 조금 네더 줄여야 되겠네요. 네. 자, 이것도 양이 또 많네 생각보다 하다보니 네. 색깔을 바,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이 어, 색깔을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근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할게 최대한 빨리 네 그래서 잘 다듬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가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약간 좀뭐 문제가 있다든지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시간이 없다고 대충 만들진 마시고 저는 강의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쁘게 만드는 것보다는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쪽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거를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고객들테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 조금씩 조금씩 신경을 더 써서 만드셔, 만드셔서 집어넣으세요. 그래야지 어, 디자인도 좀 깔끔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쁘게 좀 보여야 보여야 그죠? 네, 그래야 고객들한테도 고객들한테도 훨씬 네, 훨씬 네. 더 멋진 형태의 이미지가 들어갈 거죠. 제가 태극기도 넣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넣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냥 여러분 입다 보니까 넣은 거고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회사 로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부동산 관련된 이미지 좋은 거 예, 그런 것들을 좀 집어 넣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거기. 저기 고객들한테 브리핑 하시도록 하시면 뭐 좋은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요. 자 그럼 이렇게 거의 다 됐네요. 자, 됐고 됐고 네 수익률 분석까지 네 하고 네 상관분석 결론 자뭐 여기까지 하면 그안돼요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해가지고 네.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냅니다고 저 뒤에 투자 부적합했다 여러분들도 투자 보고서 아직 부적합하면 안돼요 당연히 투자적합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맨 마지막에 이런식으로도 쓴다라는 결론을 내준거지 <웃음> 당연히 투자적합으로 여러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네저 강사는 강의한다 그러면서 왜저 부적합을 얘기하면 말이 안되는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놓고 마지막에 하나 되어야지 까먹었죠 어떤거에요 이제 자료 출처, 그죠? 자료 출처. 자료 출처는 좀 자그맣게 해가지고 저는 제 스타일은 이렇게 해서 그냥 어, 별표로 자료 출처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뭐 네이버면 네이버 이렇게 해서 이걸 크기를 줄여가지고요. 사이즈를 한10 정도로 줄여서 너무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왼쪽 정렬 해서 보통은 제가 뭐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자료 출처, 네이 그러니까 보통은 어요게 맞으면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한쪽 하단에다가 이렇게 하죠 하든지 아니면 한 이쪽 편에다여기에는여기에더 요기 낫겠네요. 이쪽 편이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자료 출처를 복사를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여기는 두번째는 뭐예요? 하나는 네이버였고 지도는 여기는 우리가 어디서 봤죠? 디스코죠? 부동산 네, 디스코라고 하는 앱에서 봤죠? 부동산 디스코 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디였죠?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안 나나요? 아, 밸류맵이었죠. <웃음> 그러니까, 음, 만들면서 등록해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처음에 디자인들도, 이런 디자인들을 한번 하면서, 아,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 어, 저기, 어, 자료출처가 들어가야지, 자료출처 공간도 미리 만들어 넣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제가 봐서는 훨씬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예요.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 그죠? 이렇게, 들어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복사하면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Ctrl C 해서, V, 이거 올리면 되겠다, 그죠? 이쪽 올려주고, 네. 그 다음에, v. v, V, V. 다 상권정보 시스템이에요. 음, 근데, 사이즈는 좀,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설명하시고 이런 자료가 남는 부분들 다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꼭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다 그죠? 뭐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런지 쭉 이렇게 설명을 적어서 그죠?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브리핑할 때막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꼭 어, 만드실 때 만드실 때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 느낌으로 꼭 접근하세요. 느낌 자체는요. 자, 라고. 그리고, 자주 만들, 이런 거를 몇개 만들다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만드는 게 쉬워지고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거에 따라가지고, 어 따라가지고, 여러 그 여러분들이, 어 고객님 보리핑 할 때도 상당히 전문가처럼, 그리고 깔끔하게, 또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브리핑 하실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넣어볼게요. 네, 이것도 넣고 네. 편집을 안하고 그냥 한 것도 꽤 많이 있네요. 우리가요. 네. 네. 아마 원리만 좀 알려드리고 제가 그냥 다 넘어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거의 다 넘어가네요. 네, 거의 다 넘어간 것 같아요. 네. SNS 분석, 그 다음에 여기까지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역시 마찬가지 다시 또 네이버로 넘어왔죠. 네이버로 넘어왔고요. 자, 그 다음 넘어온 게 다음 지도였죠. 네. 여기가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뭐 네이버 해도 되고 네이버 지도 해도 될것 같긴 한데 네이버 지도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줄까요?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을 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는 어디죠? 국민은행이죠? 네, 네 k b 리본이라고 표시를 해 주는 게다 낫겠죠? k b 리본온 요거는 어디였어요? 네모였죠 네모 그죠? 네모라는 데입니다 네모 자 여기는 또 어디였어요? 네, 구글이었죠, 여러분. 자, 구글.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수익률 분석 끝났네요. 끝났고 내가 직접 한거 끝났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42페이지 정도가 만들어졌는데 한번 처음부터 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번 그러면 지금, 어, 우리가 상권문석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약한 42페이지 정도 분량에 이런 형태의 물건 정보 어, 브리핑 자료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조금 더 내려서, 네. 잘려서. 됐죠? 네. 브리핑 자료가 만들어졌네요. 쭉쭉쭉쭉,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 어, 그래도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훨씬 더 멋져 보이지 않나요? <웃음> 제 생각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브리핑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굉장히 고객단의 브리핑 할 때, 아주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용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꼭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를 완성을 했고 당연하겠지만 이 자료는 우리 수업받는 분들한테는 또 제가 카톡방에 다 같이 마지막 그 자료 올라가면서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자료 어쨌든 음, 보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마무리 해보면, 마무리 해보면,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그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요? 이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그래서, 음, 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지역 분석을 했죠. 지역 분석을 들어가서요. 지역 분석을 들어가서, 들어가서, 내가 이,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된 즉 고객들한테 처음에 우리가 3주간 수업은 3주간 수업은 어그 아파트 분석을 했죠 아파트 분석 자료를 만드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죠? 아파트 분석 자료를 만들면서 부동산 지인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아이 지역 분석을 먼저 했죠. 지역이 어느 지역이 가장 어 지금 현 핫한 지역인지.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느 쪽 지역을 기준으로 어,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부동산 지인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분석도 들어갔죠. 그죠? 지역 분석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어떤 동이 가장 한지, 핫한 지역인지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분석 들어가서 내가 지금 현재 분석하려는 아파트를 선택을 해 가지고요. 아파트를 만약에 음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그 아파트의 가격대가 지금 이거 너무 오래된 거구나. 그러면은, 음. 현재 그 아파트 가격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를 했는데 이것도 왜이렇게 오래된 거. 세대수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 잠깐만요. 노년동 신동아 파밀리의 데이터도 지금 현재 이수 15평. 세대수가 너무 없네? 네, 잠깐만요. 음. 강남구 논현동 말고요. 그러면 삼 대치동 대치동 쪽으로 가볼까요? 동부 센트레빌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제 이제 시세와 매물 변경가와 전세 변경가와 그리고 현재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현재 더 오를지 떨어질지 여부를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그죠?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우리 거기 브리핑 자료들에 집어넣어서 고객들한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브리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보는 방법만 알게 되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자 이래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여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판단을 하면서 그죠? 고객들한테 브리핑을 하게 되면 훨씬 더더 더 신뢰성 있게 고객들한테 브리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뭐 나머지 빅데이터 지도나 경제 지도나 빅데이터나 수요 입지 이런 데이터 자료들을 보는 거는 어제 저기 뭡니까? 어디 저기 제 우리 디비랜드 제 채널 여기 채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아래쪽에 음 여기 대전시 아파트 가격, 포항시 아파트, 광주시 아파트 가격해서 제가 세개 분석해놓은 게 있어요 지인으로. 요 광주, 포항, 대전 요세 가지만 보시면 기본적인 이 분석 방법은 이해를 하게 되시니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객 노노 그죠? 호객 노노. 저 호객 노노에서 우리가 주로 어떤 데이터를 많이 봤나요? 이 포경론에서 뭐 아파트 데이터도 많이 보긴 했지만 여기에 여기에 개발 호재를 봐가지고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좀 개발들을 할수 있는지 여부 개발 호재들 체크했고 그죠? 그다음에 또뭐 체크했나요? 학원가 그죠? 학원가 체크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이 지역에 얼마나 어 학원들이 학원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지를 체크를 했죠, 그죠? 어 체크했고 또 하나 더 했죠. 하나 또뭐했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학교 했잖아 학교 <웃음> 자 우리가 학교를 봤는데 주변에 보시면 여기 고등학교 중학교 보이죠 네, 중학교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학교들이 나옵니다 학교를 클릭하게 되면 이 학교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죠 확인해 보고 이 학교 데이터들을 또 캡처해 가지고 자료에 다 포함을 시켰었죠 그죠 네 그래서 요런 내용 그리고 초등학교를 클릭하면 초등학교는 여기 어 거리 이뭐 반격이 나와서 초등학교는 여러분들이. 어, 학생들이 어디 어느 학교에 어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 초등학교에 갈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판단하는 수업을 했었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씩 마무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실이라고 기억나시죠? 그죠? 아실. 네, 아파트 실 그럴까? 아실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죠? 네. 아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봤어요? 학군을 봤죠? 학군을 봤어요. 그래서 서울시 만약에 강남구 그다음에 강남구에서 중학교는 지금 이제 대왕중학교라는 데가 현재 1등이다. 왜? 어, 우리 국영수국영수 어, 평균점수가 가장, 어, 높다. 뭐, 그래서 뭐 그런 개념으로 지금 현재 등위를 나눈 건데, 뭐, 이거는 솔직히, 어, 추천해 주고 싶진 않아요. 없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쪽에서 물건을 찾거나 아니면은, 어, 내가 구입을 하려고 할때 학군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학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꼭 활용을 하실 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어 적용시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봤죠 한국감정원 그죠 한국감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감정원 들어가서 우측 어, 감정 홈페이지 가됩니다 홈페이지 가서 오른 여기서 어디 들어왔어요 통계정보시스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 테크, 그죠? 네, 부동산 테크와 통계정보시스템 두 가지를 봤습니다. 테크에서는 뭘 봤어요? 부동산 테크에서는 전국 아파트 가격 등위를 봤습니다.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각 지역별로, 구별로, 그죠? 그걸 봤고요. 아파트 동수 봤어요, 아파트 동수요 그리고 평균 아파트 가격도 봤어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 기억나시죠? 통계정보시스템에서는요. 외진 투자 비율을 봤죠 그죠 우리가 그잖아요 외진 투자 비율 외진 투자 비율을 여기서 가지고 와서 체크하고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걸 적용해가지고 자료도 만들어서 이제 아파트 투자 보고서에 우리가 적용도 시켰죠 그죠 왜 어,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외지인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볼수 있는 것도 하나가 또 뭐가 있었죠 연령대별 요즘에 20~30대가 연끌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20대, 30대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율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이쪽에서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죠. 그죠. 우리 열심히 무려 9시간 동안 오프라인에서 공부했어요. 그죠. 오프라인에서 보는 방법과 데이터 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음 우리가 이, 이번 수업이죠. 이번 수업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했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한다가 어디였어요? 상권 정보 시스템. 자, 상권 정보 시스템,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상권을 분석하고, 어, 자료를 추출하고 하는 작업들을 여기에서 가장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죠? 네, 가장, 그리고, 어, 상권분석하는 사이트 중에서 가장 잘되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 사이트만큼 잘되있는 곳은 저는 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잘되있죠 그리고 두번째가 KB리본 그죠? 리본 사이트 국민의행 중에는 리본 사이트에 가서 뭐 했어요? 여기 상권분석 자료 어, 들어가서 상권분석 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 더한 데가 어디에요? 네모 그죠? 네모에서 우리가 네모라는 사이트에서 자 네모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또 여기서 상권 데이터를 우리가 또 데이터를 봤죠. 그리고 뭐 하나 더한다면 구글에서도 간단하게 데이터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좀 많이 힘드셨을까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이런 쪽은 IT를 굉장히 잘 젊은 분들에 솔직히 말하면 어 내용 들으면 뭐야 뭐 저거 가지고 몇개몇개 몇개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아이, 부동산 쪽에 하시는 분들인 솔직히 어, 자료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IT 공부를 해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서로 섞어서 어느 자료가 어디있는지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지금도 보시면 한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갖 자료들을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 제가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런 사이트를 몇 개를 관리, 찾아내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무려, 무려, 무려 제가 이거를 그 자료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가 160개가 넘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막 온갖 자료들을 다 가져와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자료들을 갖고 오는 데를 다, 지금, 음, 알아야지 중개업자분들이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보리핑을 할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모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본인들이 직접 아파트 관련돼 있는 이 투자 자료도 만들어 보면서, 부동산 지인, 고객노노, 아실, 이런 아, 한국감정은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 보면서 아, 이런 데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적용할 수 있구나. 그것만 알아도 돼. 왜? 못 만드는 건 어때요? 그럼 이거 그대로 띄워가지고 고객한테 바로 브리핑하면 되잖아요. 바로 분석.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보는 방법과 이해하는 게중요하다고 여러분, 요 이해되셨죠? 호객노노 혹시 궁금하시면 호객노노는 제가 아마... 여기, 어, 빅데이터 분석, 여기 해놨네. 대전 지자패, 그죠? 빅데이터 분석, 고객노노를 이용한, 어, 렇게 세종시 분석해서 해놨으니까, 요런, 음, 자료들을 꼭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어, 나중에 이런, 그, 고객들 브리핑 할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실 수 있, 있으시니까, 꼭,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감정원 사이트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음, 자, 앞선 거는 세 군데는 민간 사이트죠. 각자 개인들 운영하고 법인들 운영하는 만들어놓은 사이트고 여기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다 을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약간의 왜곡이나 아니면 데이터가 반영되는 시점들이 조금씩 늦어질 수는 있어요. 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잘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아 이거는 어, 큰 문제 없는 데이터란 사실들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시게 되면 충분히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 요런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쓰여져 있고, 어떻게 볼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잘 체크해 보시고, 제가 항상 요 사이트에서 필요한 것만 꺼집어 냈지만, 정말 다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이트들이니까, 사이트들이니까 꼭, 어, 꼭, 어, 요, 요, 제, 우리 수업 때 배운 사이트들은 제발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 좀 넣어주세요. 머릿속에요. 그리고 상권정보 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되어있는 상권정보 시스템입니다. 요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꼭, 이, 그, 정말 이 사이트들도 꼭 언제 해주시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이런 사이트가 하나 있죠. 어, 서울시. 우리말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가 있죠 이 서울시 우리말가게 상권분석 서비스가 있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거기 음 제가 이제 전국적인 분들 대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욕을 했는데 서울시는 솔직히 서울시 우리말 서울시에 계신 분들은 요 데이터만 분석 잘해도 어 상권분석에서 굉장히 아마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어 그러니까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소상공인 이쪽도 서울시 나오기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보여주다 얘 나오면서 여기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갖다 쓰더라고 보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서 서울시도 처음에는 나올 때는 어자기들 위주로 좀 가다가 최근에는 소상공인 좀 데이터들도 많이 비슷하게 좀 만들어 쓰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이쪽 데이터 상당히 잘돼 있는 부분들이 많고. 여기 사업 상권정보시스템이 공인상 없는 데이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보여주는 자료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에 계신 분들은 여기 어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 상권문서 서비스 요 사이트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제공해주는 상권문서 비국민은행이 기본 데이터들 이런 정보들도 굉장히 이런 뭐 부동산 관련되 있는 이런 통계 데이터들도 굉장히 잘해주는데 잘해주는데 음. 어이 상권분석 서비스 데이터들도 굉장히 잘해줘요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면 은행권이기 때문에 금융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요쪽 국민은행 리본 사이트도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 네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앞서 얘기했던 다로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좀그 상세하진 못하지만 가끔가다 보면 너무 상세하게 불편한 게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좀 두리뭉실하게 그죠 네 좀, 두리뭉실하게 브리핑해야 될 때는, 네모란 사이트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모에서, 네모의 관계자분한테 죄송하지만은, 뭐,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때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요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음, 어쨌든, 어, 원래 이제 총 6주, 18시간 과정으로 진행을 했다가, 어 9시간은 오프라인에서 하고 나머지 9시간은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대체를 했는데 대체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온라인이 좀좋았 좋으셨을 거예요. <웃음> 저, <웃음> 제가 촬영해야 되는 제입장에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마 앞서 했던 것도 까먹으셨던 분도 지 이번 거 하면서 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또 어차피 또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 앞에 했던 뭐줌 미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캡처라든지 그런 부분들 을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을 다시 한번더다 차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브리핑 자료 만드는 것들을 머릿속에 잘 익히셔 가지고 제가 만든 것만 해도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그런 방법들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좋은 자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섞어서, 잘 섞어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어, 현업에서, 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